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30대 입니다 오늘은 편집 강의 제 1강 오바이러플캡컷 입니다 설치 방법부터 불러오기 컷 편집 자막 화면 전환 효과 템플릿 흔히 말해서 인트로죠 아웃트로 영상 쓰는거죠 그것까지 알려 드릴게요 그럼 설치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신 다음에 캡컷 치시면 보이죠 오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래 처음에는 없으신 분들은 설치가 될거예요 설치 누르시고 프로젝트 하십니다. 저는 여기 깔려 있는 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새 프로젝트를 하면 캡컷이 좋은 게 내가 원하는 영상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 보시면 31초짜리죠. 31초짜리면 처음에 내가 이걸 고르다. 근데 나는 이 영상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은 그냥 뭐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누르셔서 바로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되고 자르기 버튼. 자르기 누르면 내가 요만큼만 하고 싶다. 아니면 요만큼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뭐 5.3초 선택됐죠? 난 이만큼만 하겠다. 그럼 자르기 확인.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된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아니면 난 이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원본 파일 그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깔게 되면 워터마크. 워터마크를 뭘 이렇게 하면 엔딩을 제거할까요? 엔딩 유지 이렇게 엔딩 유지라면 내보내기 했을 때 워터마크가 생길 거고요. 아니면 이제 다시 이렇게 하면 제거할까요? 하면 닫기 하면 워터마크가 제거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하면은 이제 다시 들어가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컷 편집 제일 첫 번째 컷 편집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다가 아나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그냥 여기서 누르고 분할을 누르셔도 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여기서 편집 누르신 다음에 다시 분할 또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편집하는 에거 하나 그 다음에 템플링 누르고 이렇게 하나 가둘 중에 하나 편하신 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간단하죠? 컷 편집 이거를 그러면은 꼭 누르고 순서를 바꾸고 싶다 앞뒤로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자막, 그 다음 자막하기 전에 화면 전환 효과, 컷 편집을 해서 잘랐다, 삭제했는데 넘어갈 때왜 이렇게 뚝뚝 끊기잖아요. 아, 나 이런 게좀 부자연스러운 게 싫다 이러면 은이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화면 전환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써보시고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런 거를 고르셔도 되고 저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속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놓고 싶다. 천천히 놓고 싶다. 이렇게 딱 보이죠? 그러면은 재생을 시켜보면 이렇게 넘어가죠? 카펜집이랑 화면 전환 효과였고요 자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서 텍스트, 텍스트 추가, 텍스트 입력되어 있죠? 여기다가 단풍 구경 이렇게 단풍 구경 이렇게 해서 위아래 조절도 을 가능하고요 크기도 되고 약간 느낌을 주고 싶다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누르면 복사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사 태플릿이또 생겼죠? 이걸 누르면 편집이 가능하고요. 이걸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집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하고 되돌리기 뭐 행동을 되돌리기 하고 싶다. 되돌리기 이렇게 실행 취소가 떴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화면 했을 때도 화면 자체에서도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컵 편집했을 때도 컵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자막 넣는 법 자막을 보면 자막도 분할해서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쭉 늘린 상태에서 나는 자막을 많이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 상태에서 분할 분할, 분할 하셔도 되고 복사, 복사해서 난 여기서 두 개를 넣고 싶다. 여러 개를 넣고 싶다. 이렇게 하면 복사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이거 꾹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그 다음 장면에 다시 이렇게 또 뜨고 이런 식으로 내가 위치를 조절한 상태에서 다시 꾹 누르고 여기서 처음에 위치를 이렇게 조절한 상태에서 이걸 하고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다음 장면 똑같이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은 이러,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다시 텍스트 추가 누르면 편집효과도 있습니다 편집효과는 다양한 텍스트들이 많아요 이렇게 색깔별로 단풍 색깔이랑 비슷하게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지울게요 삭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삭제 여기에 대한 말풍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괜찮죠 애니메이션은 말풍선 없으면 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은 인아웃 반복이 있죠 인은 뭐냐면 내가 이 자막을 등장시킬 때 여기서 이렇게 등장시키네 이렇게 그리고 아웃은 나갈 때 나간다. 이렇게 없어진다. 그리고 반복은 내가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난 이걸 강조를 시키고 싶다. 이럴 때 이런 효과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속도 조절 가능하죠. 느리게. 이렇게 느리게 하고 싶다. 빠르게 하고 싶다. 엄청 빠르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아우 효과도 빠르게 가, 가게 하고 싶다. 이렇게 빠르게 가죠? 난좀더 느리게 하고 싶다. 천천히 이렇게. 인도 똑같고요. 속도 조절 가능하고요. 스타일. 여기 폰트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폰트도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되고 글씨체. 글씨에 대한 외곽선이라든지 또 이쁘게 꾸며주는 거고요. 이것도 종류별로 많고요. 없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원래대로. 자막바. 자막바를 놔두게 할수 있고 자막바를 선택한 다음에 수명들를 조절하면 글씨만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글씨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텍스트 되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 핵을 눌러보면 있죠? 외곽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외곽선 이렇게. 자막바람 전체적으로 다 커지죠? 이렇게. 그러면 자막바람 없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이 정도가 이쁘다 이렇게 하면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스타일에서 편집효과 들어가서 스타일을 넣게 되면 이런식으로. 기본적인 거에서 색을 넣게 되면 붉어지죠. 외곽선 쉽게 말해서 그냥 외곽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글씨에 대한 외곽선. 연하게 했다가 진하게 했다가. 배경은 자막바죠? 아까 보여드렸던 자막바 이렇게 연하게 하고 싶다 이게 이쁜 것 같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음영 처리 음영 처리 같은 경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보여드리기 쉽게 자막바를 뺄게요 자막바를 뺀 상태에서 이렇게 불투명도를 영원히 해도 고 없음해서 하셔도 되고 음영은 검은색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없었을 때그는데 검은색을 넣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죠? 그림자도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연하게 진하게 연하게 그리고 간격. 간격 같은 경우는 에이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입니다. 어, 오케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정렬 같은 경우에는 정렬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세로 정렬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렬 을또 이건 뭐냐? 이 간격은 뭐냐? 이거는 지금 이렇게 했때면안 되고요. 한 줄을 더 쳐볼게요. 단풍, 구병 했을 때 편집 효과 들어가서 스타일 누르시면 이 세로 간의 간격이에요. 이 글씨와 문단과 문단 사이의 간격이죠.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이렇게 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아까도 똑같이 이뿐만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도 간격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텍스트도 그냥 이렇게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단풍 구경, 단풍 구경 막 강조를 하고 싶다. 얘는 느낌을 주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막 효과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가입 표시가 있고 다이렉트 메시지 나가 있고 템플릿이 있죠. 인트로 영상 같은 거 보면 여기서 추천해 주는 템플릿이 있고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브이로그 챌린지 커플 챌린지 원하는 뭐 브이로그를 해서 자, 템플릿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묻힐 수 있어서 템플릿 소리를 껐으니까 그걸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들어가면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누르시면 저는 지금 가입이 안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진행 누르시고 이렇게 동의하고 가입을 하시면 템플릿을 내가 이, 이분의 취향에 템플릿을 쓰고 싶다 이러면은 이분이 만드신 걸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좋아요 누르는 버튼이고요. 똑같이 이것도 가입이 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거 점 3개 보이시죠? 점 3개 같은 경우에는 장치에 저장하면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고 템플릿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미리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나오잖아요. 나는 그러면 이 부분 싫다. 여기만 나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확인 누르면 이 부분이 나오게 되어있고요. 다음 하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이 텍스트를 바꾸고 싶다. 그럼 MyVlog 누르고 편집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를 변경하시면 돼요. 단풍 하고 이렇게 그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 편집을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을 누르시면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바뀌었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르기 자르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싫고 내가 이렇게 이 부분만 하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끌어와서 이 부분부터 등장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등장을 합니다 바꾸시면 되고요 또 편집 들어가서 볼륨 볼륨은 이렇게 높게 크게 지금은 이제 볼륨을 줄인 상태니까 이렇게 해 놓고요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보내기를 하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워터마크가 보이시죠 진행을 했을 때 워터마크가 이렇게 움직이죠. 캡콘 로고가 그러면은 이게 싫으시다 싶으면 워터마크 없이 공유하면 없어지고요. 난 그게 상관이 없다 싶으면 그냥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쉽죠? 되게 간단하죠? 단풍에서 텍스트 편집하죠 이게 근데 글씨체라든지 아니면 뭐 크기, 회전 이런 건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로에서만 텍스트만 편집이 가능하고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프로젝트에 미리 저장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안할 거니까 취소. 이렇게 하겠습니다. 템플릿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편집 강의 1강 모바일 어플 캡컷 알아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컷 편집, 그다음 화면 전환 효과, 자막 이런 것도 알려드렸는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캡컷이 이런 기능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